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끌고 다녀야 주변인들한테 무시를 안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베트남은 어떤 것 같나요? 예, 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이나 여기나. 예. 우리가 한국에서도 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좀뭐거들음을 핀다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대한다든지 예. 이러면 우리도 돈 많은 건 알지만 예. 잘 나가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친근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건 똑같은 그렇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보다는 뭐 돈이 많다 음. 근데 그게 뭐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여기 베트남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음. 공산국가이기도 하고 또 부가 탁 여기 이제 한 계층에 올려있어서 빈부격차가 그 크다 보니 심할 수 밖에 없는데 예. 여기 건물들 있는 사람들은 몇백 계씩이잖아 예. 그러면 봐봐 여기 임대료 비싼데 임대가 안나가도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낮춘안 써. 안 낮춘다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장님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음, 글쎄 이제, 이제 여행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돈을 쓰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뭐, 호텔에 묵는다든지 뭐, 아파트를 얻어서 며칠 묵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로 관광, 응. 이건 뭐, 맛집 기행, 뭐, 마사지 뭐, 뭐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면. 일단은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집이 어차피 여기 와서 사 집을 사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 어차피 이제 렌트를 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면 뭐 아파트를 한국 분들은 보통 한 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음. 7분이나 2분이나 민원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네. 2배드, 3베드 아파트에서 사시면 예. 한 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시는 것 같고 예. 그거보다 비싸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좀 스카이 같은 경우는 조싼 데도 있고 예.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시고 음. 그 다음에 식생활은 뭐 아시겠지만 한식집 안 가면 얼마나 썩니까사실 그렇죠 베트남식으로만 먹고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와서 집에서 이제 해서 먹고 그러면 식비는참 저렴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 뭐 남자들은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예. 이제 운동하고 골프 치고 뭐 이런 비용. 예. 근 여기가 골프는 제가 봤을 때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싼것 같진 않아요. 예. 그 이제 저도 골프를 치고좀 다니면 주말에는 100불이 넘고 음. 평일날도 뭐 80, 90불 정도 되면은 예. 동남아 치고는 좀 싸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한 가족 단위로 여기서 사시면 교육비는 외국인 학교로 보내지, 뭐 물론 대부분 외국인 학교 보내니까 예.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저처럼 혼자 와 있으면 사실 돈을 쓰고 싶어도. 이 일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 아침부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야되뭐 예. 해야 되고 예. 돈을 어떻게 쓸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버는 것도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가끔 친구들 오고 그러면 골프 치는 거 좋아하니까 예. 뭐 골프장 가서 아침에 일찍 6시나 이제 가서 골프 치고 뭐 그런 정도로 쓰니까 나는 글쎄 생활비를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면 충분히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 성인 남자 한명 기준으로 봤을때뭐 네, 네, 네. 예. 가끔씩 두고 오면 술도 한잔 마시고 예. 예. 내가 잘 가는 데가 이제 저기 길 건너 가면은 우리나라 이 노천 포장마차처럼 그 예. 예. 해산물 팔면서 아. 그 민증 이라는 그런 데로예사 4분 가면은 해산물 버리가 있죠. 뭐 그런 데 가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그러면 음. 정말 싸고 음치가 맛있죠.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데서 다니면 음. 근데 이제 좀 비싼 가라오게라든지 뭐마라 예. 이런 데 가면 또 숫값이 우리나라만큼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음. 그렇죠. 내, 내 버리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사장님께서는 현재 호치민에서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4개를 다 관리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네. 음. 음. 얘기하신 것처럼 네군데 매장을 내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 붙어 있을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하나에서 기까지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어찌 됐건 매니저들을 잘 교육을 시키던 매니저들하고 잘 소통이 되건 해서 매니저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고 예. 내가 이제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에 뭐 초창기에 몇달 동안은 내가 거기에 매니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뭐,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네.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아가면, 내가 굳이 일일이 뭐다 체크를 안 해도, 음. 뭐, 장부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카메라든, 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꼭 들려서, 네. 뭐 분위기도 한번 이제 좀 느껴봐야 되고 음. 욕심같아서는 베트남 고객들을 위한 베트남식당을 내가 어, 해보고 싶어요. 여기 예. 내가 이제 다 여기에 모여있는데 음. 주로 고객을 이제 한국 고객분들을 상대로 하는 회장들인데 예. 아, 베트남 분들을 고객을 상대로 하는 베트남 레스토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한국 음식보다는 베트남 주방장들을 써서 하니까 예. 내가 그렇게 골머리를 안그렇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음.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정착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음. 아쉬운 건 베트남 말을 내가 많이 배우지를 못했다. 음. 매니저가 됐든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 말을 배울 니지가 별로 없었으니까. 음. 그게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 드릴게요. 음. 제 친구가 두 명이 왔어요. 작년에. 예. 이두 친구가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나도 너처럼 이런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예. 너무 운영관리가 쉬워 보이고 수익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 나를 좀해 줘라. 근데 프랜차이즈 식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음. 내가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건 내가 충분히 해줄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두 친구한테 한 친구는 비념에 한 친구는 이분에 내가 똑같은 컨셉으로 매장을 내줬지 예. 내줬는데 한 친구는 그 어디라고 내가 얘기를 안하냐한 친구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수익도 굉장히 알토랑 같이 잘 내서 예. 여기서 사는데 아주 뭐 괜찮게. 괜찮게 좋게 살고 있고 한 친구는 3개월이 돼서 떠났어요. 잘못돼서 떠난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떠난 거야. 아, 나는 해보니까, 나하고는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 지금 땅 비즈니스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 이유가 뭐야? 난 여기 나와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지. 예. 본인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오셔야 된다. 물론. 한국에서 잘하시는 거를 여기 와서 뭐 잘하시면 더 좋겠지만 예. 또 여기서는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거일 수 있잖아 예. 내가 한국에서 뭐 미용 음. 일을 했었는데 예. 여기 와서는 다,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야 음. 근데 그 다른 비즈니스가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가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그 일에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이 돼야 성취감 아, 고객들도 또 경제적인 이익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음. 내가 괴로우면 일단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 그 직종이 내하고 안 맞으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성도 이번 기회에 여기 진출하신다면 예. 이번 기회에 잘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나도 여기 와서 한 명도 모르지만 생판 모르는 베트남 직원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를 내가 직접 했다. 예. 어? 그런 것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 음...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 예. 돈은 큰돈을 투자하지 말고 처음에는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내시면 예. 그 다음 비즈니스는 더 자신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오늘 갑자기 우 선희태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물어봐 주시고, 뭐, 어, 하셨는데 이 얘기가 여기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한테 뭐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아,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예. 좀안 맞는 얘기가 있으면 그건 좀더으로의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